집안처는 못했어도, 좋은 보만 하나 물려주자. 어,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는 다 건데요. 그 논리라면 어떻게 된다? 자, 2030년이 되잖아요. 짜장면 값이 얼마가 되야 된다? 7 5 0 0 0 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맘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분들이 계시냐면요. 설계사는 뭐다? 내 기준이 있고 고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당연히 게을려면 안될 거고요. 보상하지 네. 아니하는 손해는 임신추산 관련해서 오코드 ...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소 1시간 정도는 좀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세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이성범 대표님 모시고요.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태아보험 전문가 이성호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부터 네.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태아보험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음... 네.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하시고 아기 출산을 하시면 맞벌이 하다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째 보험이 10만 원이에요. 둘째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맞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둘째 때 보통 보험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 설계사가 담보를 더 넣고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보다 단순하게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쌍둥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애기 보험료가 한 번에 두 명분이 나가야 돼요. 음.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너무 비싸게 가입을 하시면 유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과도하게 무리해서는 가입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과도하지 않은 보험료 내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라, 라는 음,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적정보험료는 어느 수익이냐, 적정보험료에 네, 네. 네,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나요? 네. 보험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요. 비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블로그, 유튜브에서 어그로송으로 5천원의 태아보험 가입하기. 음. 태아보험 3만 원이면 된다. 이러한 음. 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 영상들, 그런 글들을 다 읽어봤는데 제 관점에서는 어 그런 식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아기가 아프거나 장애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음. 그때 보험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저렴한 보험이 아니라 싸구려 보험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왜? 보험이 힘을 발휘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음. 무조건 저렴한 보험이 좋은 보험은 아니다. 음. 어떻게 된다? 가성비 시대에요 지금은요. 가성비라는 측면에 초점을 놓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가성비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희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가성비 있게 보험 가입을 할수 있는 네. 팁들 그리고 거기에 재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를 네. 나눠볼까 해요. 네. 가성비 보험 하면 네. 빠지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게이 만기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앞서 서두에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뭐 5천원짜리 만 원짜리 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실비 보험 기준 음. 뭐 내지는 종합 보험에서 2단 보만 넣어라 네, 네. 뭐 이렇게 하는 기준인데 그게 거진 30세 만기를 기준으로 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30세 만기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의 견해는 어떤지.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자 예산이 적으시면은 30세 만기로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30세 만기로 올바른 담보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환 특약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긴 만기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온라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0세 만기로만 해야 된다 긴 만기는 잘못된 보험이다 이 생각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30세 만기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 분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그 100세 보험이 나쁘다 라는, 그래, 좀, 반박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온라인상에서 백세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 네. 어, 30세 보험이 정답이다. 어떤 반박. 네, 저의 음. 견해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음, 그 견해라고 말씀해주시죠. 우선은, 그, 30세 만기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게그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음. 암 진단비 3천만원을 100세 만기로 해줘봤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음. 우리 아이가 받는 거는 3천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그 이하가 될수 있다. 음. 30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나중에 커서 가입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십니다. 음. 저는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은 1970년대에는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다. 그런데 2000년이 됐더니 짜장면 한 그릇이 마다 2500원이다. 30년 동안 25배가 뛰었다. 그 논리예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 논리라면 어떻게 된다? 자, 2030년이 되잖아요. 짜장면값 얼마가 되는다? 7만 5천 원이 되야 됩니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짜장면 값이 7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 성장기에는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금리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은 물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금리도 내려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제 상식이고요. 단순 논리로 무조건 30년 동안 25배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 맞지 않다고 라 봅니다. 음. 30년 뒤에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더큰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더큰리스크가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산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있는데 무조건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험을 한 10년 넘게 했지만 네. 10년 전부터 썼던 RP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이 짜장면 RP와 뭐새우깡 네. RP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건 사실 너무 자극적인 얘기고 사실 보험적인 요소에서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고 사실 뭐, 다이렉트 보험이라던가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생기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험 사계자한테 돌아가는 수당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음. 고객님들한테 돌아가는 환급금을 올려준다거나 음. 보험료를 또 줄이는 방향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보험이랑 몇십 년 뒤에 보험이 보험료 차이가 뭐성격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담보에 대한 가치가 막확 줄어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관점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맹점을 좀 짚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때문에 100세 만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 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오해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아까 긴만기 태아보험이라고 네. 표현을 해 주셨는데 김만기 대화보험이라는 건 어떤 대화보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100세 만기를 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설계사분들마다 틀려요. 어떠한 분들은 100세가 맞다. 어떠한 분들은 90세가 맞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이 있으면 만기를 길게 80세, 90세, 100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30세 만기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다 내 예산이 얼마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문가입장에 내려주시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어,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 그냥 8만원, 9만원으로 30세 만기 빵빵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한 4만원에 100세 만기 가능하다던데 이런 분도 계세요. 음. 네, 그건 아니다. 어. 그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를 다 맞춰주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저희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정말 말해서. 다이렉트 하셔야죠. 자기가 그냥 설계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전문가님들의 관점은 우리가 보상 확률이라던가 지금까지의 경험들,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맞다, 그르다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4만 원 가지고 100세 만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그런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선에서 말씀하셨던. 네. 편하게 100세 만기라고 좀 네. 100세 네. 네. 만기로 네. 하죠. 네. 100세 만기를 가입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100세 만기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다? 혹시 몰라서 가입을 하는 건데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너무 건강해요. 보험을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아기가 안 아파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는 어늘 보험 괜히 들었나? <웃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30세 만기 보험보다 아기가 안 아프면 그 보험은 날라가는 돈이에요. 음. 30세 되면 다 다시 가입해야 되죠. 음. 근데 만기가 긴 보험, 100세 만기 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애기가 안 아파. 뭐안 아파서 좋고, 두 음. 번째 보다 우리 애기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애기가 커서 결혼을 하겠죠. 네. 얘도 태아보험 들어야 되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3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시켜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음. 본인 보험도 가입을 해야 돼 음. 어떻게 되죠? 애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짐을 덜수 있는 게 100세 만기 보험이에요. 30세 만기보다 몇만원만 더 추가하면 일회용 보험이 아닌 물려줄 수 있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길게 가입을 하셔라 라고 꼭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큰 기준은 내가 납입 여력이 가장 중요하고 내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긴걸 먼저 관리 어, 받아보시고그 네. 다음에 어내 여력에 따라서 짧은 거를 조합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예 짧은 것만 가입해야 되는 건지 요렇게 가시는 게 맞다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가 나와 같은 고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유가 된다 그러면 1 네. 0세까지 해주는 게 완벽한 준비가 될 수도 없겠지만 기본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원가님들이 백세를 많이 추천해 주시지 않나 네. 애기한테 집한채 물려주고 싶고 큰 현금 물려주고 싶고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그게 어렵잖아요. 아기들 음. 책 같은 거는 되게 고가에도 잘 삽니다. 세트 중요한 건안 보죠. 잘 보는 것만 봅니다. 보통은 음, 음, 맞아. 네. 그데또 사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음. 보험에 투자하면은 그게 더 소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안 청는 못했어도 좋은 보만 하나는 물려주자. 아. 어. 그러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채널을 굳이 구분해보자면 네. 지인 설계사분들한테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박남회나 산모비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한세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1세대 의 보험은 지인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2008년도부터 봄을 했는데요. 어, 아시는 형님, 이모님, 고모님 많이 괴롭혔고요. <웃음> 지금도 지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음, 문제가 뭐냐면 불만사항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베이비페어 혹은 산모부실 어, 이런 지인이 아닌 오프시장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2세대가 되겠고요. 네, 요걸 넘어서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됐잖아요. 원래는 2세대에서 3세대 이제 온라인 영업 블로그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빨라졌습니다. 현격하게 넘어갔죠. 네, 엄청 빨라졌어요. 행사 자체가 취소가 음. 되고 연기가 되고 엄마들도 대면을 좀 꺼려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문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보험가입의 채널들 다 경험하시고 저희 유튜브에 또 출연해 주신 이유도 네. 이런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춰서 네. 네 소비자분들을 만나시는 적점들을 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채널마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가 단점들 이런 것들을 꼭찍어가지고좀 짚어주시면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세대별로 좀 분리가 가능한데요. 음. 우선은 첫 번째. 지인분들한테 가입을 하는 거죠. 나쁘진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전문성이 부재되신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네. 네. 지인한테 가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아는 지인이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 지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인한테 보면안 들겠다.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을 한다.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음. 이게 이세대입니다 네. 애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문제가 뭐냐면 사은품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음. 사실은 아시겠지만 3만 원 이상 선물을 주거나 받으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러 있다 보니까 는 말도 안 되게 뭐 카시트 주겠다. 또, 딴 사람은 카시트에 아기 띠 주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열이 된 거예요. 어. 이건 뭐다? 격리담회라는 거예요. 마진이 없이 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음. 마진이 없이 일한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이익이 적으니까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어요. 음. 물리적으로. 음. 보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은품만 보고 가입을 하셔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또, 온라인 쪽. 네. 온라인이 활성화된 건 뭐냐면요. 엄마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음. 난 아무도 못 믿겠어. <웃음> 난 내가 공부할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도 그런 분들이 음, 많이 음. 보실 거예요. 맞아. 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난 전문가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얼마 하지도 않으셨고 저희 같은 영상 보고 그대로 음. 따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 전문가인 게 아니라 전문가 컨셉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맘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분들이 계시냐면요. 정상적으로 맘 카페에 보험 코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더니 너무 좋다. 어, 그러면 저도 소개해 주세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설계사였던 거예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조심하셔야겠다 음. 보험영업의 정도가 어디냐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도 있습니다 열심히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무조건 최고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확신 드릴 수 있는 건 바쁜 음. 시간 쪽에서 자료 준비 정말 많이 해 오시고 스터디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정보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블로그나 카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나 지인들이나 그 안에도 정말 진정성 계신 전문가님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돈을 버는 수단, 어떤 마케팅적인 음. 방법으로만 접근하시는 일부 설계사분들이 좋은 취재를 다 오염시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태아보험 영상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뭐 무슨 무슨 엄마. 어, 어, <웃음> 맞아요. 맞네. 엄마 많이 설계사. 어, 이거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태아보험을 얼마나 판매를 하셨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셨을까? 그분들이 주는 정보가 정말 깊이 있게 배양된 숙성된 정보일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인한테 가입하면 잘못됐다. 방남에서 가입하면 잘못됐다, 뭐,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잘못됐다, 맘카페에서 가입하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설계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구독자님들 궁금해 하신 거, 그럼 좋은 설계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설계사를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고객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의사가 진찰을 해야지만 진단을 내리든 처방을 내릴 수도 네. 있듯이 을 상담 없이 무조건 설계서만받으시면 정확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반대로 고객님들도 이 사람이 어떠한 설계사인지 제대로 아시려면 은 최소 한시간 정도는 좀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설계사는 좀 피해라 첫 번째는 사은품만 강조하는 설계사 밑트 끝도 없이 저는 사은품 뭐몇 백프로 드립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태아범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카시트 사진, 뭐 유모차 사진 너무 안타까워요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케팅이니까 이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주의하셔라 네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 네두 번째는요 보험료만 얘기하는 설계사님니 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잖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험료를 정해놨어 정해 네, 정해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7만원이요 어, 설계서가 5분 안에 갑니다 음.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가성비가 네. 음, 음. 아, 아니라 부서가 싸게요 앰프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품도 낫길래더큰걸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더큰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평 대신하지 마셔라. 이거는 제가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고 싶죠 대망의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설계사. 명확한 기준이라는 거는 자 설계사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담보는 꼭 들어야 된다. 고객한테 유리한 담보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음.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은 설계사가 아니다. 음. 네, 설계사는 뭐다? 내 기준이 있고 고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당연히 게을래면안될 거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첨부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 네, 그때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음. 어, 확률적으로 아, 이거는 보상이 거의 나가지 않는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음. 정립이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설계사는 피하셔라. 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설계사 중에 하나가. <웃음>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필수 담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들.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담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신 설계사를 선택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좋은 담당자를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자, 정말 최악은 피했습니다. 이제 네. 어 저희 예비엄마, 예비아빠들이 최악의 설계사를 선택하는 건 피했고요. 그러면 은 진짜 좋은 설계사, 좋은 설계사를 구분할 수 있는 어,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좋은 설계사를 만나려면 은 고객님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 첫 번째 상담을 할때 약관에 대한 얘기 혹은 자기가 실제로 보상 청구한 얘기를 많이 하는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상담을 하면서 약관과 네. 보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중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관리를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모든 설계사들이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고 말로는 합니다. 태아보험의 특징은 그 담보를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언급하는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삭제해줄 정도의 신경을 쓰는 설계사라면 관리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보험과 틀리게 애기 보험은 담당자의 관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월초에 못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너무 많은 그 보상 사례와 <웃음> 네, 네, 너무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서 태아봉 가입하시려고 할때 어,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꿀팁 한 가지만 좀 전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아, 해서 네.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꿀팁 하나 전달해 주신다 네. 음. 사실 음. 많은 그 설계사분들이나 참모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이분은 부좀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보험연구소에서 좀 공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사실은 이게 저도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상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보험사가 별로 안 좋아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보험연구소의 취지는 어, 소비자의 권익보호. <웃음> 그리고 우리 그 보험인들의 그런 정보 공유가 모토이기 때문에 이게 선이고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유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음.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음. 임신, 출산 관련 질병입니다. 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실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 보험 약관을, 실비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에 임신, 출산 관련 오공 0부터 599번 코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써있고요. 안된다라고 써있어요. 음. 그런데 그 자궁 경부의 무력증이 생기면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 어. 많이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임신 출산이니까 는 산모님들도 보상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고 음. 또 담당 설계사분들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5코드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뭐냐면 자궁 경부의 무력증이 엔코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 내가 임신 출산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음. 내가 받은 코드가 어떠한 코드인지를 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게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코드라면 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담당자 분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 보셔서 음. 어, 이건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았고요. 음. 네, 그리고 고객님들도 어, 코드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또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음. 가입하신 시기나 약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놓치는 보험금 어, 없이 음. 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번 스터디 때 대표님께서 치퍼주셔서 네. 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음. 태가보면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계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음. 팁이지 않을까. 저는 보험연구소가 보험업계 종합병원 진짜 음. 상급종합병원 음. 어, 만들고 싶다. 그래서 태아보험 쪽의 권위자, 음. 어, 화재보험의 권위자, 그리고 성인건강보험, 이렇게 보종별로 정말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 시각들을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도움되는 보험 컨설팅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취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되게 큰 태아보험계의 권위자가 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네. 더 하는 바람이 제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이성범 대표님께 보험이란? 어, 저에게 보험이란 전부다. 전부다. 네. 왜냐면, 하 보험 때문에 현재 제가 있고요. 저희 가족이 있고, 저희 동료가 있기 때문에, 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음. 보험은 저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은 세일즈냐, 컨설팅이냐,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음. 둘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험은 잘못 가입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은 의사는 한 사람을 살리지만 보험은 이 집안을 살릴 수도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라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컨설팅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세일즈 방향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네. 믿어 어의 심차 치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